안녕하세요, 한준영입니다 어. 오늘은 좀 이색적이게 한번 그 분위기를 잡아왔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형들 슬램덩크 형들이랑 식승이 이랑 어.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편집자 이제 촬영자 음. 감독님까지 하고 있는 저희 그 광원이랑 네. 같이 여의도 공원에 농구하러 왔는데 저희 광원이가 슬램덩크 채널에서 당했다고 해야 을 너무 못막아가 어. 이번에는 어, 뭐 있는 그런 나왔어요 이 편집 없이 네. 네. 아, 그리고 약간 <웃음> 글맨으로 홍익혈까지 네. 나와가지고 저희 방언이 기통사일 주요 어. 저랑 방언이랑 팀을 먹고 네 우리 승현씨랑 저랑 팀을 먹고 삼점식 오케이 이 네. 네, 하려고 하는데 룰은? 룰 룰은? 먹고 를 붙고 아, 시작을 해서 10개를 만들어낼 오케이. 네. 자기가 쓴 공은 자기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상르팀 공은 절대로 만지나요 오케이 만지면 마이너스 1. 오케이 알았어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면 대수를 세야돼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는 오해 20으로 네고 아, 뭐... <웃음> 아니 뭐던져야지뭐네 ㅋ ㅋ 없는걸 로게 저희는 20으로 알겠습니다 뭐, 어4기없습니까 저녁 밥사기 전역밥 사밥 사진. 밥 사진. 전사 전역밥 사진. 전역밥 사진. 전역밥 사진. 전역밥 사진. 전역밥 사진. 전역밥 사진. 전역밥 사진. 전역밥 사진. 전역밥 자세! 어아이 뭐야? 아, 다 아, 아어 자세. 와! 와! 다빨리 뭐 혹시가 g 는데헷 어쨌다고. 아 맞다. 자, 오늘은 총 7라운드로. <웃음> 7라운드입니다. 그 야, 이거 오. 공 적응기 맞추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섯 음, 개. 어, 뒤로 갔이아니 어. 이렇게... 어? 네. 네. 아직 몰라. 시작을 <웃음> <근데> 이제 <부도사? 웃음> 지금 이제 불빛 좋아요 아이제딱 네, 아,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원에판할서한 <웃음> 더? 네라스게라운드 이거는 3라운드. 아, 어. 우리, 아 오, 오, 오. 오. 우리 이쪽에서 볼게안 <웃음> <웃음> 맞는 것 같아 네 이거 몇점몇점 되니? 아 진짜 똑같이 그럼 똑같이 오케이 오케이 열한개 해보자 열한개열개한 어, 개가 더 늘면 달라질 수 나이스 자자 열한 개요, 저 열한 개야아 열한 개 뭐야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웃음> 야! <웃음> 이거 진짜. <웃음> 아, 공이 잘안 맞아. 어, 몇지 우린? 어, 아 개, 오케 개. 몸세 갖자던 말이 열한 개는 나둘 몸을 네뭐 오늘은 뭐 단자 아. 1런 아. 슛 얘기하는 거 아까 아 가볍게 희가 이었고요. 아 아. 사명수으로 맛있어 그래,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